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싱가포르에 오면 마리나베이센즈 다음으로 개, 가장 묵고 싶었던 숙소 중에 하나 파크로의 언더피커링입니다 일 여기가 어떤 호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외관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까지 굉장히 친자연적으로 설계가 되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호텔이고요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마리나베이샌즈 못지않게 개성이 엄청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대박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예약을 할때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있는 방이 컬렉션 클럽이라는 방이거든요 그냥 스탠다드가 아니라 컬렉션 클럽이라는 방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옵션이 대박이에요 일단 조식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시부터 6시까지 하이티, 애프터눈티라고 해서 하이티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샴페인 바가 무료로 이세 가지 패키지가 그냥 한 방안에 무료 무료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으로 제공이 되고 어떤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지금 옆에 보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뭐냐면 보통 호텔에 들어오시면 그 보틀워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탭워터로 마시는 탭정수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물을 직접 이렇게 컵에 따라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거의 정수기물? 거의 정수기물급의 깨끗한 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방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봤으니까 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프터눈티, 하이티와 샴페인빵 어떤지 아 그리고 여러분 까먹은 게 있어요 여기 수영장이 진짜 진짜 특색이 있거든요 수영장, 수영장이 어떤지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잠깐 운동하러 나왔다가 이제 애프터눈티 또 3시에 즐기러 가게 돼있었어가지고 어떤지 구경도 할겸 맛도 볼겸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층에 있거든요 1층이랑 16층에서 같이 하는데 1층은 다른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도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근데 16층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부패식으로 이, 어,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가 16층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투숙객들 중에서도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의 한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따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또 샴페인 바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한번 올라와서 마셔보긴 할 거거든요. 여기는 또 인피니티풀이랑은 다르게 엄청 평화롭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좀 뭐랄까 조금 더 여유있고 막 그런 약간 휴식의 느낌이 훨씬 강하다 까 뷰가 엄청 유니크해요 진짜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야 와. 아까 그곳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수영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저녁 한끼 저녁 한 먹기 전에 칵테일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보러, 나, 보러 왔습니다 완전 그냥 호텔에서 알아서 호캉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먹고 수영하고 운동하고 올라오면 또 칵테일 제공해주고 내일 아침에 조식주고 이런 느낌 마리나베이샌지랑도 다른 건 되게 평화로워 엄청 평화롭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약간 휴식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해요. 직원들이 굉장히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마리나 베이스는 그렇지만 되게 사교적이에요. 재밌어 여기는. 약간 좀더 친근해요. <웃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컴플리멘터리인데 이걸 안 먹고 나갈 수 없잖아요 이 옵션으로 숙박하시는 분들은 여기 호캉스 하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와 이게 음식 컨디션이 진짜 괜찮아 한번 먹어보고 다시 맛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싱가포르 슬 오, 그라탕 같은 거네 음음 음. 맛있다 얘는 타코거든요 샐러드 너무 귀엽잖아요 타코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위아는 아니 완전 디노잖아 이거 칵테일이 음. 아니라 완벽한 디노야 음. 이거 맛있어, 궁금했어. 음! 우와! <웃음> 우와! 먹어봐, 이거. 페퍼. 이런 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내용물도 뭐 쌀, 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살몬, 프론, 뭐 타코, 뭐, 에다가, 기본 컴플 기본 옵션으로 나오는 뭐, 싱가포르 샴페인. 싱가포르 슬림도, 음, 괜찮은 음료수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 아까 F 팀뭐 하이 팀 먹고는 그냥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저녁 먹으니까 약간 인룸 다이닝 오늘 조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갔어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진짜 딱그 프라이빗한 조용 조용 조용한 분위기에다가. 음식 자체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솔직히 이걸 놔두고 밖에 밥을 먹으러 나간다는 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이 서비스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되게 컸었어가지고 와 여기서 제일 부담이 뭐지? 어 근데 거의 맛은 맛은 거의 와인인데 음, 아무튼 제 세컨 볼입니다. 음, 맛있다. 일본 스타일의 핑크 스팀의 그래요. 저는 밤촬영에 있어서 밤촬영을 다녀와서 또있룸다이닝 룸서비스라고 하죠 안 먹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이고요. 모든 촬영과 계획이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와. 어. 좀, 쉬, 좀 자고 내일의 조식 조식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저 샐러드랑 뭐 스파게티랑 올리브오일 뭘 시켰는데 아 이게 미구나 미 미를 시켰.. 미가 저는 볶음밥인 줄 알았는데 면이 왔네요 후. 식빵도 일단 맛있고 확실하게 오일 맛이 확실하게 나 제가 이 음식 정체를 잘 모르거든요 미 오징어랑 새우랑 이렇게 해서 오늘 해물 파티네 음! 간도 괜찮고요. 두 개가 음식의 특색도 되게 잘 살렸고, 가격도 한20몇 불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시저샐러드. 얘는 맛이 조금 약하네요. 엄청, 저는 강렬한 시저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 약한데 나머지 면 종류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터프했던 바 오늘 저는 이거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내일 조식영상으로 돌아볼게요 굿나잇 <웃음> 밥의 퀄리티 이런 게 되게 무난 무난해요. 뭔가 이렇게 신선한 야채나 과일 주스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점이랑 종류도 꽤 많고 그래도 뭔가 조식으로 먹기에 되게 부담 없는 맛. 여기는 어제 그 자리입니다. 이제 랍스타 뷔페를 지나갔었는데 사람이 엄청 빡빡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거기가 여기에요 1층 갔다오니까 왜 16층이 그렇게 VIP인지 알수 있어요? 퀄리티 이 서비스의 퀄리티랑 직원들의 그 프렌들리함이 와 아예 아예 아예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16층에 있으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1층이 잘못됐다는 거아는데 신입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10, 그러니까 16층은 어, 프로들이야 프로들 벌써 체크아웃 할 시간이 다 돼서 거의 2시가 다돼 가거든요 이 컬렉션 클럽 안에 2시 체크아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와서 한 곳에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호텔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화된 느낌으로 만들어졌달까? 16층에서 제공되는 그런 하이티나 샴페인? 샴페인바 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숙소. 여기 숙소 안에 이 방이 주는 편안함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호캉스 호캉스 아닌 휴식을 잘 즐기다 가는 것 같고 운좋게 저희는 되게 큰 프로모션으로 좀 싸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운좋게 구한 거예요 저희도 여기 이렇게 어 저도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평소보단 좀 싸게 들어와서 더 감명 깊은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런 기회가 되셔서 이런 컬렉션 클럽으로 여기 들어오신다면 여행 중이실지라도 여기서 이 휴가지에서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파크로엘온더 피커링 호텔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컬렉션 클럽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여행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